좁은 님 <목소리도> 산수에 아이고나 화산이 비쳐서 우리나 삼동대가 잔뜩이 남보이나구나 라라 l go, 다가리나갈 l g 다 God, I'll go, God, I'll g 리 God, I'll go, God, i l 서 go, God, i l 땡강지월 가장 나는구나 밀밀밀내리고 절사 만 하라 서서선마 정조소 애교게 날 살려라 밀밀밀 내리고 절삼말하 서서삼마정조소 애게날 살려라 천천만금지 중에 풍어리 당전을 지라도 임밀 따라서 아니 나갈 수없네밀 살려라 무정 세월이 더다시 더가더니 가까운 내 청춘이 허설미로는 다 일일일일 <릴릴릴릴릴릴리>. 별구장사 망나라라 서서선나 정조소 에게게 날 살려라